점령전은 이제 팀 소개를 한번 해야 될것 같은데요. 네. 어, 자, 이번 팀. 자, 운영, 운영 자일리톨 팀입니다. 팀 소개. 사연을 한번 볼까요? 사연. 자, 안녕하세요. 점령클 해골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크론들이 대입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펜을 쥐고 답을 써야 할 판에 핸드폰을 쥐고 글을 쓰고 있네요. 너무 잘 알고 계신데요 네 이번 연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운영자 분들과 게임 한판 하고 대학 가고 싶네요 사실 대학교를 가시려면 저희랑 일단 경기를 하면 안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뭔가 저희한테서 좋은 기운을 받아 가실 수 있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자 분들이 워낙 잘하셔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에이, 아니죠. 네. 뽑아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 대학교 가고 싶으시면, 정말, 정말 저는 이제, 물론 좀비고 PD로서는 좀비고, 어,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 유저 한분한 한 분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실, 어, 접고, <웃음> 공부에 매진하셔야 후회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튼 그래도 어쨌거나 뭐 수능 준비를 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받고 하실 텐데 이렇게 주말에 또저 이런 이벤트 참가해서 스트레스를 푼다면 또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점령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멤버는 어썸피스 팀에서는 에셀님 어썸링님, 그것입니다님, 농말차님 이렇게 네 분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기 시작됩니다 자 일단은 자 지금 직업 아 역할군을 선택을 하고 있죠 자 일단은 어선피스 팀은 스매셔 파이어 투 파이어맨 그 다음에 제가 잠시 기억이 안나네 저 물병 스메 아니네러 <웃음> 러너 <웃음> <웃음> <웃음> 제가 갑자기 네저 너무 당황했네요 지금 역할 이름이 생각했는데 희원이 희원이 역할군 희원이 역할군 네 네, 스프린터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스프린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블루 팀이 지금 점령을 한 상황에서 레드 팀 아예 입구를 완전 틀어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에셀림하고 어썸닝님이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파맨으로 뚫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만 서로 가스를 내뿜고 있는 상황. 저쪽에는 이제 우태님이 이제 파이어맨 맡으셨고요. 또 이제 어선비스 팀은 전원 전멸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방어 진영을 뚫는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셀림이 좀 혼자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4명이 함께 몰려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 들어가서 이득을 볼게 없습니다. 지금 에셀림... <웃음> 같이 들어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오! 오 다행히 이잘려서 이제 s 어, 셀님이 먼저 한 분을 처리를 했고요. 다음에 두 분, 네 그것입니다님과 어썸님님이 지금 뚫어보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맵이 사실 이 맵이 통로가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근접전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뚫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점령 퍼센테이지가 어썸피스는 단한 번도 점령을 하지 못하고 유저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점령을 해서 지금 퍼펙트 승리를 코앞에 두고 있는 93% 지금 제가 보니까 가망이 없거든요 경기 끝날 것 같거든요 아네 경기 끝나면서 0대 100으로 어선피스 팀이 완벽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아 부끄럽네요 여러분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셨나요 지금 어선피스 팀이 점령 지역을 밟아보질 못했거든요 <웃음> 네, 심지어 요번제 최근에 제 점령전 업데이트 개편 담당이 에셀림이셨는데 어, 밸런스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딱 점령전 에셀림 나가시면서 아, 작전도 막 짜시고 하시길래 와 사실 경도는 오히려 희망이 없다. 경도는 사실 대부분 질것 같은데 점령전은 의외로 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제가 막 했거든요. 근데 보란듯이 0대 1 0으로어선피스 팀이 패배했습니다. 영자분들이 워낙 잘하셔서 이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